은 학교가서 먹으려고? 거기 잠깐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아니야 이거 밥풀을 학교가서 먹으려고? 아니 아무도 없어 배고플까봐? 학교에서 밥 안줄까봐? 됐지? 핸드폰 안돼 아, 제가 아는 일이 이거 핸드폰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이 핸드폰은 5년 년다 5년 됐어요 5년 다 썼고 약정도 다 끝난 거라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아, 인생이 그냥 인생이 그래 그냥 48,450원 KT에서 이용했을 때한 달에 한 16,000원 더 세이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실제로 매력이 훨씬 더 다르게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 방송은 다 봤었어요. 아 그때 네. 그때 이후로는 계속 하향세라. 샐코보 <웃음>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인터넷이나 또 이제 송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 사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저희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차이가 나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요 어, 여기 차라리 싸게 팔고 네.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이 한국의 법이 묶인 게 싸게 파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성지에서 파는 그런 인터넷이나 네, 네. 이런 경로에서 파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싸요 판는 네, 네. 유통 경로가 틀려요 네. 모든 물건은 <웃음> 인터넷이 가장 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그쪽도 불법은 불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대기업에서 그런 거는 봐주기 식으로 다 하는 방법에서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핸드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으로 사는 게 제일 싸요 마이너스로 팔지 않는 이상 거기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전화가 오잖아요 저희한테 개통을 하라고 전화 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무작위로 안그래서 정보를 샀을 거예요 전화로 사는 거는 솔직히 다 비추예요 다 거기다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 권매를 하지. 아, 그 일면식 없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는 그렇죠. 알겠거든요. 네. 사장님도 광고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지고 네. 핸드폰 구매하라 그래요. <웃음> 손님들이 와가지고 네. 이런 스팸전 화안 오게 할수 없냐고. 덩고비. 대통령도 옵니다. 광고기 없죠. <웃음> 네. 어쩔어 그렇죠. 어쩔 그렇죠. 가격을... 아, 네. 장사 다 힘든데, 이쪽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긴 해요, 아, 사실. 근데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음, 하는 건지. 핸드폰은 이 창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통신사에서 다 기기를 다빌려줘 빌려준다고 해야 되나? 기기를 판 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예요. 어. 이제 보증보험은 음. 끊겠죠. 아무래도 기계가 고가 물건이 제다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최신 폰들 나오면 수익이 좋지 않아요? 막 아이폰 같은 아, 경우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쏟아져 나오면 막줄 서서 막 쏟아져 오시잖아요 개통하려고 개통하는데 아니 처음에 저희한테 리베이트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고 나서 2주 3주 예약 이제 개통한 사람들 음. 다 풀리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판매했을 때 좋아져서 그때 이제 고객들한테 좀더 많이 빼줄 수 있는 거. 음. 아이폰 같은 경우만 특히 없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어. 아이폰 파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이제 아이폰은 그냥 금 같아요. 금덩어리, 금게 음. 같아요. 그냥 가격이 뭐. 아이폰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뭐 요금제 같은 거 비싼 거 쓰고 뭐 통신사 바꾸던가 네. 프로맥스 아이폰 12 프로 여기 네. 이제 고가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리베이트가 좀 적어요 미니랑 아이폰 12가 있어요 6만 원대 미아 네.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또 리베이트가 좀 좋아요 왜냐면안팔리려안팔려 안 <웃음> 이게 맥스 프로는 또 되게 고급진 색깔 근데 또 시, 그냥 1퍼1 <웃음> 0 네. 색깔 그래서 저는 그냥 권하진 않아요 괜히 권했다가아 그래도 그래도 많이 남은 저희가 많이 남으려면 파는 게 맞는데, 맞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서 저도 <웃음> 저 이거는 안쓸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갤럭시 한대 팔면 얼마 남아요? <웃음> 이 질문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통신사를 바꿨을 때랑 기기 변경을 했을 때랑 네. 많이 차이가 나요. 솔직히 네. 5G 모델을 사는 거아니면 혜택이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SK에서 그냥 SK로 바꾸고 요금제도 싼거 쓰고 기기도 5G 요금제가 아니라 LTE 요금제로 바꿔요. 그럼 남는 게 2만 원, 만 원, 3원 <웃음> 남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그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막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30분, 1시간 네. 다 해줬는데 그거 그나마 마진을 좀 보려면은 부가 서비스 써달라고 아, 하고 네, 요금제를 맞아. 첫 달에 뭐3 개월은 유지를 해달라 비싼 요금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 그것도 좀 못할 짓이에요. 아니 다다 다,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거 진짜. 자체도 아, 고객이 그랬다. 써야 될 요금이 아닌데 아니,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저가 요금제를 그냥 자원공사하는셈치고 봉사, 그냥 해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비싼 용자를쓸 의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결 유지하는 동안 그 차액 금액 있잖아요 이걸 제가 돈으로 어떻게 할까요? 니까 어쩔 때는 킥 받고 하면은 킥피 <웃음> 킥피까지 킥비.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고객한테 킥피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막 마진이 좋은 것도 네네. 있지만 마진 좋은 것만 팔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마진이 좋은 경우가 뭐냐 신규 근데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것도 진짜 로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핸드폰을. 대민국의 프로가 있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마진 좋은 모델이 있었어요. 스카이라든가. 옛날에 그냥... 그런 거 팔면 한번 퇴근한다. 퇴근 아, 폰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네. 네. 지금은 뭐다 이제 삼성. 네, 그렇죠? 네, LG 아이폰, 삼성. LG 아이폰인데 LG도 지금 이제 사업을 접는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5G 모델이 그나, 그나마 냥그 LTE에 비해서 마진은 좋긴 좋아요. 요금제를 비싼 거 썼을 때. 네. 요금제가 예를 들어서 SK에서 8 9 0 0 0 원짜리를 유지, 유지할 때라 네. 그 밑에 뭐 5만5천 제일 밑에 5만5천원짜리 네. 5G 요금제에 제일 싼게5만5천원이거든요그 네. 요금제로 했을 때 리베이트 차이가 거의 한 30장 이상 차이가 30장에서 40장 네,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고 봐요 아 많이 남기려고 이거 팔려고 음, 이때 이한 이 번만 장사하려고 이 생각이 있거든요 야. 근데 이런 분을 처음 만났어요 아니요 근데 저러처럼 저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동의 연사 <웃음> <웃음> 아무튼 아, 감사합 아, 오늘 맞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힘든 네. 시간 내주셔고또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갤럭시 봤을 때 아이폰보단 갤럭시가 더 남다. 많이 남는다 많이 남는다 많이 <웃음> 남는다 네. 뭐 이런 네. 주옥 같은 얘기 해주셔서 네. 그리고 핸드폰 뭐 아까 말했듯이 핸드폰 가격은 동네에 아마 가시면 다비슷비슷해요 소중한 시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너무 감사해요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저뭐 <아니>, 그 <웃음> 받으러 온거 같잖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보조배터리인데 무선 충전기도 되고 이건 네. 케이블인데 그리고 <웃음> 다 직통시에 소속 케이블이더군요 <웃음> 이것도 한번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거 이거 하나 더드릴요 <웃음> <있구나. 웃음> 마지막 저 진짜 이러려고 온거 아니에요? 아니 요 이런 거어네 이거 뭐 <웃음> 아, 사장님 사장님 <웃음> 이것도 네 할게요. 너무 감사해서 네. 잘 쓰세요 이러려고 온거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도 네. <웃음> 아 너무 무덤한 거 같고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웃음> 저 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수고하세요 네, 또 놀러 올게요 네 놀러 오세요 네. 네. 네. 왜?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내가 오늘 어. 길을 가다가 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어? 아니까 그러니까, 들어봐봐 그래가지고 딱 핸드폰을 봤다? 봤는데 핸드폰이 안 나온다? 뭐 어떡하겠어? 내가 하는 일이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급했지? 급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뭐하다가 어쩌고 저고 하다가 눈앞에 보이는 핸드폰 가게 갔지? 가서 핸드폰을 사야겠다는 생각에 앉았지? 안 앉았는데 안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웃음> 핸드폰을 맞췄네? <웃음> 아이폰 12 맥스 프로야 어때? 좋아. 응. 어쨌든 뭐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약정도 끝났고. 그래서 하나 했어. 응? 그래? 응. 무슨 돈으로? 어, 네 카드로. <웃음> 어, 아니 그 얘기 하려고. 어. 내 카드? 내가 신용카드가 없잖아. 내 카드로? 어, 신용카드는 네 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몇 개월? 어, 할부는 걸려 있지. 나보고 내라고? 아니, 내가 차차 갚을게. <웃음> 나보고 내라고? 고인은 아니었어. 아 급했어. 아하. 감정 어려운 진짜.